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가상화폐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비트코인 USD, 이더리움 USD, 라이트코인 USD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 코리안 원을 분석해 드리면서 가격이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또 만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분석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그렇듯 비트코인 달러부터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주에 저희가 베어리시 캔들 이 컨트롤 캔들이 내려온 이상 가격이 이 봉을 잡아먹는 캔들을 만들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갈 확률은 많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 가격이 저희 시나리오대로 가는 듯 하였으나 여기서 밑으로 내려간 대신 여기서 더블 바텀을 만들면서 이채널에 지지를 받고 또 여기 레벨 보시면 마이너 정항선이죠 마이 너 지지선이죠 마이너 지지선 마이너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아 더블 바텀을 만든 후 제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이 파란색 저항선을 다시 뚫고 리테스트한 후이 캔들 이 컨트롤 캔들 베어리시 캔들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 레벨인 6,698레벨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여줄 두 가지의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일단은 화살표를 지워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살표를 하나씩 다 지워봅시다. 옛날 것도 다 지워볼게요. 자 보시면 가격이 현재 숄더레벨, 숄더레벨, 헤드레벨, 숄더레벨 이렇게 하여 인버티드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역 패턴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저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저번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초록색깔 박스인 전선을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이 레벨을 뚫어야지만 가격이 저희가 원하던 7,300레벨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저번주에 보셨던 분석에는 7,300레벨까지만 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여기에 저항선을 하나 더 놨습니다. 이게 전에 전에 전 저점이죠. 전에 전에 전 저점을 왜 표기를 해놓느냐 왜냐하면 프라이섹 액션 기법을 따라서 거래를 해보자면 가격이 전에 있는 과거의 차트 중에 존중받아야 될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현 가격이 존중을 할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도 표기해 주는 게이 갭, 이큰 갭, 7300 레벨과 6694 레벨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은 박혀 있는 게 좋다고 판단돼요. 이런 식으로 7,000레벨을 잡아봤습니다. 7,085레벨 잡아봤고요 가격이 일단은 이 초록색 박스를 뚫는게 첫 관문입니다. 불리시로 가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 상황은 가격이 이 초록색 박스를 뚫고 리테스트를 하여야 가격이 일단은 7,100레벨 그 다음에 7,300레벨 그리고 저희 데일리, 위클리에서 잡은 추세선이 있는 요 레벨 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요 레벨 7800 레벨 7500 레벨 요 레벨이 되게 중요한 레벨입니다 자 가격이 여기서 저항선 마다 반등할 확률은 많지만 이 보라색으로 표기된 박스 에서는 특히 큰 반등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이 두개예요 저항선과 추세선. 이렇게 문이 두 개, 문이 세 개로 단단하게 막혀 있는 구간은 가격이 반등을 하기 쉽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되게 조심하게 거래를 하셔야 돼요. 가격에 포지션이 있는, 뭐, 포지션을 잡으셨다면, 가격이 여기 근처에 도달했을 때, 다시 파시는 것도 좋구요. 아니면, 나는 진짜 존버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납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듯이 일단은 초록색 박스를 뚫고 매 정선마다 반등은 할수 있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시고 요 레벨 근처에 왔다 그러시면 왔다라는 걸 보셨으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는 걸 예상을 하고 손을 놓을 것인가 아니면 이두 개의 문을 뚫고 다음 레벨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거래하시는 게이 시나리오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반대로 여기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가격이 일단은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존중한 이 초록색 박스에서 다시 반등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 일단은 6500레벨까지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요 제가 그려놓은 저, 지지선 보이시나요?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을 존중을 하고 가격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 요 레벨이 되게 중요한 레벨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가격이 어떤 식으로 밑으로 내려갈 것인가? 일단은 6, 500 레벨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아주 큰 캔들을 이런 식으로 하락 캔들을 만든다면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어디까지? 파란색 숄더 레벨이 있는 지지선까지. 여기는 되게 중요한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숄더가 한번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여섯 번 이렇게 존중을 받으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다면 6300레벨과 5 0 0레벨이 가장 중요한 레벨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어, 이브닝스타를 만들고 꼬리를 만들면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모습을 띄고 있지만 가격이 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줄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가지의 시나리오 명심해 주시고 가슴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거래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페어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USD 자 저희가 표기해놨던 이 보라색 박스에서 가격이 한 번, 두 번, 세번 어, 트리플 바텀을 만들면서 하락 추세선을 뚫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가격이 저항선을 맞아. 이 저항선을 맞아서 현재 반등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또두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지지선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와서 저번주에 저희가 그려놓았던 그 추세를 따라서 저희가 원하던 550레벨까지 도달하는 게 저희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톱니 같은 움직임을 볼 수도 있고 한 번에 힘을 받아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거래 방법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한번 돌았다 싶으시면 상승세로 계속해서 거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지금 한번 두번 세번 존중받았고요 네번 존중받았고요 다섯번째 존중을 하고 있으니 가격이 이 지지선 밑으로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433레벨 어, 많이 내려간다면 요 레벨 421레벨에서 더 많이 내려간다면 전저점인 406레벨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큰 그림에선 가격이 숄더레벨을 지키고 있고 더블, 트리플 바텀을 만들면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추세선까지 뚫렸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세로 올라가 550레벨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전에 510레벨을 먼저 뚫어야지 550레벨까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면서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간다면 그 모습을 그 진입시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대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여기서 반등을 해요. 반등을 하여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이 가격이 요 레벨에서 지금 반등을 하여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어요. 자 그럼 두 가지 시나리오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요 보라색 박스를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한후 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거겠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후전 고점 그리고 전 저점인 89레벨 89레벨을 뚫는다면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후 100레벨 항상 저희가 강조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브레이크 리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높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집중해 주시고 집중하여서 보시고 거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반등되고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79레벨 그리고 로월로우 어, 한번 두번 세번 트리플 바텀을 만들었던 73레벨에서 75레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네 번째 바텀을 만들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흐름이 끊기고 다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횡보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 시나리오는 첫 번째 위로 올라가는 거 100을 찾는 거두 번째는 다시 73레벨을 찍으면서 네 번째 바텀을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여기서 리테스트를 당하여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 잊지 말아주시고 라이트코인을 거래하신다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거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열심히 분석하고 어 거래 중인 리플입니다. 리플은 너무 지저분하네요. 일단은 화살표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해졌어요. 자 보시면 리플 또한 여기 저항선에서 가격이 반등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잘 올라왔습니다. 더블 바텀을 만든 후 가격이 트렌드라인 추세선을 부수고 리테스트 후어 블리쉬 캔들을 만들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힘을 찾는 듯 하였으나 534 레벨에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역시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일단은 요 레벨 중요시 중요하게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요 보라색 박스가 있는 500 몇인가요? 520 레벨이죠. 520 레벨에서 반등을 하여서 저희 마의 구간인 550 레벨을 뚫는 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여기를 뚫어야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후전 고점인 567레벨을 도달할 수있고요 567레벨에서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하여 준다면 다시 한번 603레벨을 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반대로 두번째 시나리오는 역시 내려가는 것이죠. 내려가서 전 저점인 486레벨을 찍는 것. 486에서 조금 안된다면 요 레벨을 치겠죠 494 레벨을 칠수 있는 것이 두번째 시나리오지만 그 전에 뚫어야 할산500 레벨을 뚫어야 되고요500 레벨을 뚫었을 때485 레벨을 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런 식으로 어, 그려드릴 땐 레벨에 도착할 때마다 반등을 생각해주셔야 돼요 왜냐 지지선과 저항선에선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는다는 뜻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가격이 항상 그 선을, 만, 어, 선을 만날 때 반등을 할수 있다는 것이 전자에 깔려 있어야 돼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언젠가는 큰 돈을 잃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는 항상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명심하여 주시고 그 거래 기법을 따라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리플에 대한 거래 시나리오였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좀말 많이 더듬었죠. 이번 화에는 어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여러분들께 말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실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를 알려드리면 열을 아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화요일날 찾아뵙는 마스터클래스 FX의 지민수 멘토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주일 보내시고요. 좋은 거래 하시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